캔들을 봐자는 어?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캔들하면 안 돼. 캔들, 캔들, 응. 캔들 할까? 나 캔들 듣고 싶어 근데. 아니 캔들 짧은 아, 거. 나, 나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나도야. 그래, 아 맞다 맞다. 렛츠고 <웃음> 네 오랜만에 캔들 들려드릴게요. 아니, 야 이들까지 다 해. 야 이거 부른 적이 있어? 있지 음, 있지. 음, 음, 그 다음에 그뭐 어떤. 진짜. 와 볼게. 나도 이 노래 좋아해. 나이 노래 좋아해. 가자잘 불러야 돼. To one, two, three. 나의 한기가네몸에 백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게 너와 나의 맘을 곱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워놔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게 온과 눈까지 포근해지게 너와 나의 맘을 곱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워놔줘 사실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 <웃음> 우리 옆에 입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 나의 손 잡아줄 누군가 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자꾸 찾아다니는데 이게 뭔 일인지 바로 옆에 있었네 지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라 hey. 멀리서 찾던 행복 이제 말만 내다 okay. 너란 존재네 존재의 이유 내가 뭐든 돌려줄게 오직 너를 위해 Fuck you yeah. 이젠 포탑해 줄때 가면서 난 전해질지 모르는 노래에 마음을 다아나 uh, 한번 믿어 나의 한기가니 본래 내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게 너와 나의 맘을 곱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어나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게 몸과 밤까지 포근해지게 너와 나의 맘을 곱게 담은 예쁜 캔들을 피어나줘 이 a n 리 get anymore s c a 사랑하는 팬을나는 요즘 트렌드 따 u 가지않 e n 는 오직 a 만 i 고 a n 회전 e 는 out of my w a c h i e h a o a m e r a n o a l n 사랑하는 밤을 전하는 걸 매일 반복 a r 생각하 a 반복해 h 생 n 하 i c a 한 t okay i think i c a n t l l e o i l o v l o v l o 지지 <웃음> 몰라 <웃음> 누가 먹는 시간 동안 1분이 1년 같다는 말들 믿지 않았는데 믿어지더라 이해가 되더라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 느껴지더라 너무 보고 싶더라 hey, let's go. 나의 향기가 네 몸에 매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게 너와 나의 에게 맘을 라개장 <웃음> 가슴을 이밝수 있게 게 계속 고급해지게 넌을게 잡아 옆에 캐들다줘와 잘한다 이이이 계속 수 있게, 아, 있게, 아, <웃음> 있게. 사랑 <웃음> <나도 사랑해. 계속 웃음> 그대의 음이 변하기 <웃음> 전에 먼저 찾아가려 해 너도 나와 같은 음이라면 짓불을 풀어 남은 잎을 캔들을 피워놔줘 어둠을 많이 밝힐 수 있게 몸과 밥까지 통근해지게 너와 나의 마음을 곱게 남은 잎을 캔들을 피워놔줘